안녕하십니까 박준윤입니다 오랜만에 법안 읽어주는 남자로 돌아왔는데요 오늘은 제가 최근에 발의한 가산금리 산정 기준 공개법 관련돼서 설명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대출 이자 많이 올라서 고민이시죠 유동성이 너무 많이 풀려서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고 그래서 미국을 중심으로 금리를 인상하는 방식으로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이제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당연히 금리가 높은 곳으로 유동성들이 이제 움직이기 때문에 환율 방어를 위해서라도 우리나라 내부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들이 겹치면서 계속해서 금리가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혹시나 금융기관들이 이 기회를 수익 창출의 기회로 삼아서 필요 이상의 금리를 인상하는 건 아닌가라는 의심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반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지금 이 높아지고 있는 금리가 왜 그렇게 높아지고 있고 무엇 때문에 높아지고 있는지를 좀알수 있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할 수도 있고 대출 금리에 대해서 조정해달라고 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건 아시죠? 그런 권한도 제대로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법을 발의하게된겁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은행의 금리 결정 체계는 이렇게 돼 있어요. 1번 기준금리 플러스 2번 가산금리. 그래서 3번 최종금리. 아, 글씨를 너무 무서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뭐 기준금리가뭐딱 정해져 있는 거니까 하지 않고 이 가산금리 내용을 제대로 보여달라라는 겁니다. 가상금리는 뭐로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냐면요 여러가지가 있어요 뭐 리스크에 따른 프리미엄 그 다음에 유동성 프리미엄 신용 프리미엄 자본 비용 업무원가 법적 비용 여기에 더해서 은행의 마진 목표이익률이라고 각 영업점포의 사정상 약간씩 가감들을 여기다 합니다 근데 보통 금융기관들이 요런걸 딱딱딱딱 해가지고 가상금리를 설정하고 특히 오고 아, 내가 이 시기에 얼마만큼의 이익을 창출해야겠다. 목표 이익률 해가지고 가산금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보고 싶은 거는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설정됐는지를 좀 보고 싶은 거예요. 과거에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위기 상황이 아닌데 금융위기 상황이 아닌데도 위기 상황인 것처럼 리스크 프리미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정해놓고 금리를 그렇게 계산해서 받았던 금융기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덕적 비난을 받았던 그런 케이스들도 있고요 대출이나 이런 것들이 시대적으로 상황적으로 많이 필요할 때 이런 것들을 좀 지나치게 높게 설정해서 받았던 또 지금처럼 막 이렇게 전체적으로 금리가 인상이 쫙쫙 되는 상황이니까 아, 국민들이 이해해 주겠지 이거 그냥 높게 설정하는 케이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쭉좀 공개가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야 이거 조금 너무한데? 이거 좀 너무한데? 이거 잘안 맞는데? 이러면서 내 대출 같은 경우 좀 깎아달라. 특히 내가 신용이 그렇게 나쁘지도 않은데 왜 이러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금리를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생기고, 은행도 실제로 이렇게 공개되면 도덕체 비난이나 이런 걸 피하기 위해서 몸 조심하겠죠. 그래서 요 세부 항목들 좀 공개하자. 라는 게제 법안의 핵심 내용이고요. 두 번째 내용이 있습니다. 또 뭐, 뭐가 뭐 있냐면 비교 공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저축은행이면 저축은행별로 싹 시중은행이면 시중은행 쫙 모아서 상품을 비교해서 볼수 있게끔 지금도 일부 정보들이 공개되고 있는데 그거를 법적으로 좀 상향해서 비교 공시를 하도록 하고 특히 이자율에 대해서는 구성 요소까지 좀 비교해서 볼수 있게끔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은행 간에도 경쟁이 좀 생기겠죠 그러면 이제 하방 압력을 좀 받게 될 겁니다 금리에 대해서 낮추려고는 하 그러면 이제 금리가 좀 떨어지는 그런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최근에 정부에서도 예대금리차를 공시하도록 그 했어요. 지금도 사실은 원래도 문재인 정부 때도 공시를 했었습니다. 잘안 보이게 공시를 했던 건데 그거는 단순히, 단순히 예금금리하고 대출금리의 차이를 그냥 공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출금리가 어떤 구성요소로 돼 있고 그 구성요소가 제대로 산정이 됐는지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걸 뛰어넘어서 가산금리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게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것들을 보게끔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정부가 생생되고 있는 내재금리타공시제도보다 훨씬 더 뛰어넘은 보다 필요하고 다양한 정보들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산금리 산정 근거 공개법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